하나, 둘. 아. 뭐야? 벌써 어, 세 번째. 오, 세 번째. 이거 아, 그네 번째. 와. 네. 네. 네. 와. <웃음> <웃음> 어, 일단 우리 급수야 그동안 다섯 아에 했던 리더 역할을 너무 잘해 줘서 고맙고. 앞으로도 뭐 정말 좋은 일 나쁜 일도 있겠지만 눈께서눈있고 음 <웃음> 요즘 <웃음>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<웃음> 진짜 진짜 나한테 <웃음> <진짜, 웃음> 더 전보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<웃음> 앞으로 도 오래오래 <웃음>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어.. 뭐..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 <웃음> 이렇게 말요 아이 진심이네요. 원래 쓰던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. <웃음> 이 새로운 반지. 어 음. 음. 사이즈 딱 좋네. 음. 지금처럼 애들 음. 잘 해놨으면 어. 좋겠어. 음. 그래. 그냥 뭐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. 너는 뭐할말 없니? 아 나도 넌해 주는 거야? 아이 친구라서 어. 너무 부끄럽다 어. 아 그래 줄어들 <웃음> 힘내고 네. 네, 원래 쓰던 반지를 주시고요 지금부터 네. 반지 수여 식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내가 주는 반지니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<웃음> 잘 끼고 다니실 수 오케이 오케이 꼭! <웃음> 항상 힘내 <웃음> <웃음> 힘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. 항 <웃음> 행복하게. 한지늘쁘다 음, 음, <웃음> 아,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<웃음>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야. 마사지 항상 할게. 사랑하고 <웃음>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고맙다. <웃음> Thank you. 와, 보이세요. 음, 전부 다뭐 가벼운다? 어, 아, 이거 좀짜 예쁘다, <웃음> 좋다. 어, 항상 잘하니까 뭐, 옛날랑 똑같이 하면 되지. <웃음> 어, 뭐야, 덕담해주는 거야? 응, 덕담해주는 거야. 그래, 너는... 너도 어, 더 잘해라. 어? 갑자기? 내가 잘못하면 돼. <웃음> 나 잘하고, 엄마. 어. 안 되게 빼주세요. 음.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자. 중학교 아니, 3학년 때 만나.. 눈물 나는데?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벌써 24살. 정규예법 3집 4번째 네 반지. 오 근데 이쁘네. 그래 이상이야. 나뭐 별로 할 말이 없어. 오케이. 지금처럼 파이팅하자. 자 지금부터 반지 6호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얇아 보이는데. 어 들어간다. 어 근데 생각보다 오. 한마디도 소리 거린데. 했 했. 빠띠. 예. 빠띠 요새 이띠 요새 둘이 드색해가보 가자 가보그 감동 받았어. 와, 이거 진짜, 아빠, 져 손가락을 부르고. 아, 힘든 애가, 같내고네 번째 저지라는 아, 거 이거 하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지 봐. 이 이거 지이 벌써 네번째야, 네번째. 이게 뭐지? X... 이게 뭐냐면 1 3, 그리고 3, 1, 2, 되면 17. 아, 그 숫자를 하는 거구나. 음. 너무 예쁘네. 음. 음? 가? 아니, 부끄럽네. 어. 그래, 파이 갈게안 어, 가도 될까? 가도 되지. 더봐더 듣고 싶어. 어? 더 듣고 싶어? 좀더해 볼래? 갈게 아, 안녕. 우리 아, 승관이. 어. 우리 승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웃음> 자, 승관아. 간직을 예. 아, 우리 단진이 때려. 네. 승관이한거 맞아? 원래 새끼 아닌가? 여기 승관 아, 저기 승관이 지 네, 아주 어설프다. <웃음> 네 원래 좀 어설프다. 내 얼굴 좀 어설픈. 우리 순간 이번 활동도 <웃음> 잘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<웃음>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번 활동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어, 함께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, 맞아. 더욱더 생각하면서 나도 다시 팬분들과 생각해볼게. 좋은 추억을 만들자구나. 그래, 그래, 잘해보자. 그래. 버그 한번 할까? 앉아보거라. 새로운 반지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?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다. 이건 것 같구나. 오, 떡담을 하래. 파이팅. 응. 그치 오, 더 바래?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. 제발 어. 좀 알았어. 쟤계적으로 잔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안 내가 안 하, 내가 안 하겠. 네가 나내가안하겠가네게 네가 게네게 네가 나게. 네가 나게. 네가 가가안 났잖아. 알았어. <웃음> 그러네 갑자기. 가 나게. 네가 나 오케이. 벌써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맞은데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팀 전체가 이렇게 번지를 맞추는 게 데뷔 때부터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어 서로에게 덕담도 한마디씩 하고 그냥 멤버들의 팀워크이 들어가 있는.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참 의미 있는 이 반지를 전달해서 참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활동해주고 에너지 넘치게 웃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확실히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는 게좀 시감이 나는 부분이 크고 한번더 우리 열세 명멈치고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는 것도 한번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이 반지를 바꿀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이렇게 보면 또더 새로운 시작고더 새로운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. 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또 정규를 나오게 었는데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쭉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활동 그리고 이제 있을 많은 활동들도 팬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할게요. 감사합니다.